네 번째, 검수한 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차피 죄지은 문재인과 이재명은 국가에서 밥을 떠먹여 줄것 같습니다. 콩이 많이 들어간 콩밥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될 준비를 너무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특히 챙기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검수완박법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해서 불과 보름이 조금 넘게 남은 4월 이내에 국회 통과까지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이사회 개편을 목표로 정보통신법 개정안 입법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전자 검수완박 추진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다양한 불법행위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피하도록 하려는 목적임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된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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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사이로 선거 경험에서 누적된 선거 부정의 노하우를 3구 대선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당이 될 것은 상상 하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는 바람에 저렇게 허둥지둥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입장에서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선거 다음날이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야당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쩔수 없이 야당이 되었구나 자각하고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점들 가운데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아직 정권의 숨통이 붙어있는 동안 처리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경중을 따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첫째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 둘째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이사회를 확대기 편에서 민주당의 언론통제력을 유지 하자 이 두가지 과제가 선택된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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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한동훈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받아내는데 적임자라는 윤 당선인의 판단과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이것이 민주당의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첫째 검수한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둘째 검수한박은 부메랑이 돼서 6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망하게 할것 같습니다. 세번째 검수한박의 부메랑은 2년 후 총선에서까지도 민주당을 초토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번째 검수한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으로 결정될 것입니다.